p 통 손어 주실래요? 네? 제가 지금 제가 할테니까천 빨리 먹지마 천천히 먹 얘들아 천천히 먹어 아니 안줘 천천히 안 기다려면 안줘 기다리세요 그렇지 아치 다운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나 기다리세요, 어 기다려. 여기 친구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오, 기다리세요. 오, 기다리세 오, 기다기다려모조리다리세요 오, 기다리세요. 리세요 오, 기다 아, 뭐야? 언니, 되네 불쌍하다. 왜? 저기도 찍을 것 같은데. 어, 저 귀엽다, 저기. 새끼들은. 나제 아, 애기로 찍는 거 아, 기다리세요, 어머. 오! 오! 오! 오! 어잘안 찍혔어. <웃음> 당근을 줘야 되는데, 당근이 없어. 나 당근이 없어. 네. <웃음> <오> <웃음> 뭐 아니, 왜냐면 당근 자자. 잠 찍을 수가 없어. 당근 안돼아안 먹어. 당근 아니안 먹어. 그 당근 아니안 먹는다고. 찍을 수가 없어, 찍을 수가 없어. 에이, 에이, 아, <웃음> 맛있다! 오! 맛있어, <웃음> <웃음> <와, 진짜! 웃음> 멋있어 오! 근데 <웃음> <맞아, 맞아, 맞아. 웃음> <아니, 넌, 웃음> <너>, 하루 종일 <웃음> 이거 먹었는데 <웃음> <이렇게, 웃음> <이런 웃음> <상황. 웃음> 완전 배부르겠지? 싫어! 하지마, 하지마! 웃기! <웃음> <인기>! 올리브영 <웃음> 어, 봐주고 아, 내려갔다. 그래, 다시 누가. 내가 근데 얘가딸가 양배추는 안 먹어. 얘또양배추안 먹어. 얘 편식해, 편식해. 어, 무서워. 진짜 부드럽다. 울지 마아 없어. 안먹는다고 양배추 안 안먹어 안줘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시선이 단거리다, 지금 당거리다 지금 마리라올려드겠다 3시간은 말이라고 올려드겠다 양배추 래 먹을래? 양배추 래 먹을래? 양배추 먹을래? 고들을 <목소리> 당근 줄까? 야 당근 이거 먹을너 먹는다아이상마는